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 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이 언박싱 이란 걸 해볼 건데요 다른 분들처럼 뭐 it 기기라든지 뭐 의류를 언박싱 하는게 아니라 새살림 새집에 왔으니까 새살림들을 좀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주로 이제 욕실과 어, 주방에 관련된 용품들인데 이전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새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살던 집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좀 많이 버리고 이번에 좀 새로 장만을 했는데 한 2, 30만원은 쓴것 같아요 무슨 남자 혼자 사는데 뭐 욕실 주방에 돈을 쓰냐 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넓은 주방을 갖게된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새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실용성뿐만 아니라 이제 디자인도 좀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봤습니다 한 물건... 물건들이 온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물건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씩 까보도록 하자고요. 아 참고로 제가 아직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이 아이폰 녹음을 통해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폰이 없으면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들고 있는 걸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사실 제가 영상을 길게 만드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어, 언박싱 특성상 좀긴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소에서 산 아이스트레이예요 세 가지를 샀는데 이거는 이제 원 모양, 구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스트레이 그리고 이건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59짜리 트레이고요 얘는 길다란 스틱 모양으로 생긴 음 13구짜리 트레이입니다 사실 뭐 아이스트레이 도 실리콘 종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저는 아이스트레이 같은 경우는 제기능만할수 있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다이소에서 싸게 하나당 천원이에요 세 개에서 삼천원을 샀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아 제가 꽤 애용하는 모던 하우스에서 산 어, 쟁반이에요 이 쟁반은 뭐 간식이나 뭐 과일 같은 거 올려두려고 샀고요 여기 있는 이 쟁반은 이제 제가 제 테이블 매트 대신 식판처럼 쓰려고 샀어요 뭐 여기서 올려먹는 게 테이블 정리할 필요도 줄어들고 보기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박스 한번 뜯어 볼게요 여기 파손주의라고 적혀져 있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잔 보이시나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양념 병이에요. 양념 담는 병이고, 이거는 소스 담는 용기예요. 그래서 소스나 이제 재료 담는 용기는 10개를 샀고요. 이 양념 담는 야, 이 양념 담는 통은 6개를 샀어요. 이 양념통, 소스통 굳이 왜 사느냐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제가각인 양념통에 놓여 있는 게 조금 보기에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통일을 주면 주방이 더 깔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소스통을 보시면 본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제 각기 다른 모양의 구멍이 있는 캡이 달려 있습니다 소스병을 한번 볼게요 얘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고 이 캡을 위에 씌워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거 한번 뜯어보죠 자 다음은 음, 이 친구들이 왔군요 어, 하나씩 꺼내 볼게요 얘네들은 뭐냐면요 이 섬유유연제랑 그 세제 있죠? 세탁세제 그것들 넣는 용기예요 뭐울 샴푸나 세제, 섬유유연제 이런 것들도 그 용기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통에 넣어주면 깨, 음, 깔끔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가볍고 작아서 네, 보관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 이게 왔네요 네, 디스펜서에요 디스펜서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왔는데 이게 다섯 가지 종류가 다 달라요 하나는 이제 샴푸, 린스, 바디워시, 그다음에 핸드워시, 그리고 주방세제 담을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용기가 왔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이거 역시 하나로 이제 통일되면 더 보기가 깔끔하니까 주문을 했어요 플라스틱 소재고 생긴 게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뭐 호텔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플라스틱이고 이 스티커는 방수 스티커라서 물에 젖어도 뭐 뜯어지거나 그럴 위험이 없대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볼게 요것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집게인데요 주방이나 욕실에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집게예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후크가 달린 집게고요 하나는 그냥 조그만한 거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큰 거예요 이걸 왜 샀냐면 일단 제 주방에 지금 수세미나 뭐 고무장갑 같은 걸 걸어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싱크 호스 위에다 걸어 놨는데 너무 보기 지저분하니까 그뭐 수세미나 고무장갑을 여기 끼워 가지고 이렇게 다 걸어 놓으려고 썼어요 뭐 그리고 다른 용도도 되게 많더라고요뭐 과자를 먹고 남은 그 봉지를 집어 놓을 때도 유용하게 쓰이고 또 여기저기 또 유용하게 쓸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종류를 좀찾놨습니다그 다음은 요흰 봉투 같이 생긴 애들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주방에서 그 비닐 종류들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뭐, 일반 비닐봉투라던가, 지퍼백, 쓰레기봉투, 뭐, 위생장갑,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용기를 쓰면 그 비닐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누가 보면 꼭 결벽증 걸린 사람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 깔끔하게 네 한번 살아보고자 구매를 한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뜯어볼게요. 자 다음으로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나왔는데 자 작은 거 먼저 보여드리면 칫솔꽂이에요 칫솔꽂이 제가 이사를 오면서 칫솔꽂이도 싹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뭘 살까 고민을 하고 이것, 어, 이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게 있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어, 멀티 홀더 바스켓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겼는데 요 윗부분이 어, 그 주방 선반에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싱크대 위에 끼워 가지고 뭐 필요한 물건, 자주 쓰는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제가 아까 산이 집게와 같이 활용을 해서 저는 이 아랫부분에 고무장갑이나 수세미를 좀 달아놓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조, <웃음> 이게 좋은 점이 못질을 하지 않고 설치를 할수 있어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못질은 또 <웃음> 어, 세입자에게는 또 민감한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이 자주 쇼핑백에 있는 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게 네, 가위입니다. 어, 별건 아닌데 제가 주방 가위가 있는데 굉장히 낡았어요. <웃음> 제대로 고정도 안 되고 제가 이거 아마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바꿀 때가 돼가지고 하나 샀고 아, 뭐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냥 자주해서 샀는데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또 양손으로 쓸수 있어가지고 네,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여드릴 게 어이구 다 다용도. 삼각집게 이거는 제가 왜 흔히 주방에서 쓰는 집게 있잖아요 그거를 오랫동안 썼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분이 이 집게를 쓰시는 걸 보고 아이고 정말 뭔가 세척하기도 간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삐리 빡꽂혀서 네,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게 이제 병 닦을 때 쓰는 병솔이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뭐 소스 용기도 샀고 또 제가 원래 병소를 안 썼는데 컵 같은 거 씻을 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를 한번 처음으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나올 게... 아이고... 으쨰... 아... 휴지통! 다음은 자연주의에서 나온 이 휴지통인데요 이게 누르면 뚜껑이 열리는 형식의 휴지통이에요 이게 보시면 여기 뒤에 어 분리할수 있어가지고 이게 뚜껑을 열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여기 이제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 봉투를 씌우고 한번 꾹 눌러주고 뚜껑으로 이렇게 싹 덮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지통입니다 색깔도 굉장히 그냥 하얗고 뚜껑에만 이렇게 갈색 아니 그레이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으로 아 무인양품이네요 무인양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샀냐면 첫 번째로 이 다용도 청소 폴을 샀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앞쪽을 돌리면 이렇게 길게 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길게 빼서 쓰고 그다음에 수납할 때는 다시 넣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랑 같이 쓸수 있는 마루자루걸레를 예 샀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문양품의 제품이 정말 좋은 게안쓸 그러니까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수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루걸레뿐만 마루 아니라 뭐 화장실 청소 소리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청소 용품들이 이 앞에 다 호환이 돼요 그래서 얘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부속품들은 따로 사도 이렇게 다 호환이 되니까 뭐 덩치 큰막소리라든지 빗자루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끼워서 쓸 리필용 그 드라이 걸레예요 이제 물에 젖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말라 마른 거여 가지고 이렇게 먼지들 이렇게 닦을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실내아입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는데 실내화를안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또 마침 문양품에서 이실내화 10% 세일을 해 가지고 디자인도 너무 깔끔해서 네,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별로 나와있으니까 자신의 발 사이즈에 맞게 구매할 수, 있던, 있었, 구매할 수 있던 점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이제 박스 하나 남았습니다 아 이건 굉장히 묵직한데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이 언박싱 하는 것들 중에서 어, 제가 이 녀석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와 네 바로 올스텐 식기건조대 입니다 와저 이거 정말 너무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 주방에도 있는 이 식기건조대가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입주를 할때 이제 오피스텔에서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건데 위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이물 빠지는 곳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물때가 자주 생겨 가지고 그걸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올스텐 식기세척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올스댕이에요 여기 식기건조대도 어, 스텐으로 돼 있고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이제 보호필름이 붙여져 있어서 파란색으로 보이실 텐데 이것도 역시 어, 스텐리스로 돼 있어 가지고 물이 그냥 떨어지면 물때가안 생기고 바로 그냥 싱크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확실히 위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있을 때보다 이 올스텐 식기 건조기가 있을 때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 한 2, 30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웃음> 제가 봤을 땐 한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새롭게 이사를 했고 어 필요한 주방용품 그리고 욕실용품들 사봤고 언박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깔끔하게 살아보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조금씩 더 담아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좋은 영상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방이나 욕실을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제품을 얼마에 샀는지 여쭤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와이 박스 언제 다 치우지? 들어가세요.